안 되겠네. 저거. 마, 그... 죄송합니다. 확인 좀해 줄래? 응. 마, 네트워크가 그 초아가 네. 자꾸 끊기네. 이의연작드립니까 예? 응? 나와? 마, 우대 김치고. 기사사리입니다 응. 저 방산김치입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마, 아, 네, 강사김세입니다맛있다 어, 그러니까 우리 되고는. 네, 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상 네트워크가 너무 아, 예 계속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이 좀 그래요 이방 아, 근데 이 아, 방밖에 없어가지고 네트워크 뭐 한번해 네트워크 한번해야 소신, 웹툰에 전화해 소신 발언해 네트워크로 자연지 네네네 네. 안녕하세요 제집잡으려고요뭐뭐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와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남은 <낭만> 겁니다 <웃음> 내가 그게 궁금한데 왜왜행이삼행라요 그냥 자기 할 만큼 뜬 것이 그냥 시키는 거야. 라 예. 죄송합니다. 어, 죄송합다제 필승. 네. 지민이 죄송해? <웃음> 죄송합니다. 민이는 이제 일에 일 죄송이죠. 지민이 왜죄송해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아, 얘기해보자. 아 저희가 별명 졌어요. 박죄민이라고 죄민. 민 아예 마르다 근데 라자 주야만 근데 이 되게 다했어 주야만 써뭐 이제 말자 그 세품들이 약간 그 감정에 고파서 뭔가 <웃음> 아, 그 <웃음> 말을 <웃음> 못 이어나가는 듯 느낌으로다가 약간 아니요 그 철이 올려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아니, 아니 근데 복그그 그 감정에 복과 칠 타임은 아니었던 거 <웃음>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제 복과 칠그런건 <웃음> 아니예요 아, 아니, 아니 그럼 뭘 합시다 형님 아여기잘 풀어줘야지 그렇죠 북파 아... 썼던 거잖아, 그지? 진짜. 재미없겠죠? 그거 다그 마음 안다. 아, 다제 안다. 마음이 마치 저 서면 같네요. <웃음> 왜요? 바꿔요 <다 꼬여> 있어요. 바꿔요, <웃음> 고 정말 몽통이로 밥묻혀있어 이거 어가라 들어가. 음. 그아 이제 그만 뭐 먹어야 되지. 우리 이제 유엔 얘기 좀해 볼까? 자, 자 어. 여러분. 제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자초지종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 많죠. 자, 비행기 딱떴어요 네. 내렸어요. 몇시 내렸는지 잊치진 않죠 아니야. 저는 9시 10시, 10시 그래서, 10시 50분. 8시에 아. 내려서 바로 헤매. 그래서 막 이제 돌아와 가지고 막 호텔 와서 헤매하고 유엔 10시... 딱 가니까 아야, 12시였지. 그렇죠? 아, 12시에 내어렸나밥 먹고 10시쯤 와서 이동하고 하는 거 해서 이제 한 12시 12시에 1시 5분에 출발을